그 핸드폰이 하나 사. 사. 사. 사. 음. 있다 불현재를 씌워거든 그래야 빵풍이 매달려. 불이 아까는 확 끊는데 지금은 불이 없어. <다> 찼어요, <대박>. 밑에 다니 너무 멋있다, 불이. 어.